주세요. 무슨 여행이 될지 어디로 갈지 아 인천공항입니다. 몇년 만에 온 건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그동안 나는 뭐라고 살았던 것인가 놀러 가야지. 인천공항 왔고 이제 바로 여기에 들어갈 건데 날씨가 오늘 너무 좋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고 너무 좋다는 기준이 한국 기준이고 고 아직 미세먼지 좀 많아요. 어제까지는 미세먼지가 너무 많아 가지고 오늘이 좋아 보이는데 일본은 또 얼마나 적을지 일단은 들어가 볼까요? 인천공항에 왔습니다. <웃음> 할일 바로 가겠습니다. 오랜만에 왔는데 인천 국제공항에 이렇게 가운데 아주 커다란 대형 스크린이 생겼네요. 이거. 인조이어 트립 인천 에어포트 이런 식으로 되게 눈을 확 사로잡습니다 들어오자마자 굉장히 큰 전광판 그 밑에는 또 이제 크리스마스였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1월이지만 뭐 12월 지난지 얼마 안 됐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네요 재밌는데 오저오 오 고양이 강아지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자. 여기는 이제 마티나 라운지라는 곳인데요 이제 아내가 무슨 음, 그 롯데카드 관련된 카드를 갖고 있어가지고 혼자 들어왔습니다 아, 네. 들어오자마자 너무 목말라서 생맥주를 <웃음> <웃음> <웃음> 어 진짜 오랜만에 군대 데 생맥주 너무 맛있네요 <웃음> 사워을까 온다고 이걸 샀어요 괜찮 되겠다 아 생먹주 이거 카스데 진짜 맛있네 어이걸 못먹고 살았다 너무 좋습니다 앞으로 출국까지 얼마나 나았냐면은한 2시간 10분 남았는데 여기서 좀 쉬다가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건배. 야 밥부터. 갔어.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서 여기는 샐러드가 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파이 맛있어 보이죠? 그다음에 귀여운 음 귀여운 것들 디저트 이거는 요거트 컵케이 미니 컵케이 커피 방금 제가 먹었던 패 그 다음에, 여기 컵라면이 엄청 많아요. 컵라면 엄청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비빔밥 재료들. 이 정도겠지? 어. 마지막으로, 아까 안 본데. 바베큐. 우뎅. 어묵어 떡볶이. 튀김. 미역국, 미역국 맛있겠다. 닭강정, 크림 새우볼, 먹겠습니다. 이제 아, 음식을 좀더 가져왔습니다. 제가 별로 안고었는데 무슨 것처럼 이렇게 새우볼, 닭강정, 빠네. 볶음밥 이렇게 가져왔고 무엇보다 한잔더해야겠어요 포도주가 있더라고요 <웃음> 와인이 있어서 와인 무슨 포도주인지 모르는데 벌투소라고 써있습니다 벌투소 농이 다는 뜻이겠죠 마셔볼까요? 아우 선글라스 끼니까 잘안 보여 잔은 우리가 이케 알고 있는 그런 장아니냐 11도 음. 소고기가 있어야 맛있겠네 맥주가 낫네 <웃음> 맥주가 낫네 에이. 자 비행기 탑승하러 왔습니다 저기 아내가 가고 있고요 네 비행기 들어가고 있어요 과연 일본 여행은 얼마나 재밌을지 처음 갑니다. 들어갑니다. 네 비행기 탔습니다. 과연 밖은 어떨지 볼까요? 아무것도 없어. 안 날았으니까 없지. 받았는데 굉장히 미니, 미니입니다. 맛은 파인애플, 치킨, 향수, 볶음밥 되게 맛있어 보이는데 뜯어볼게요 비행기 타면서 이런 미니기내식 난생처음 봤는데 맛은 있어 보이네요 맛있게 먹어야지 먹는게 남는거다 자, 드디어 모든 입국을 마치고 킨사이 국제공항으로 나왔습니다 네, 여기 크기는 엄청 뭐큰건 아니고 여기 아무래도 대도시라기보다는 약간 김포공항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보면은 웰컴 투 닌텐도 아니구나 닌텐도 웰컴 투 칸사이 킨사이라고 제가 잘못 얘기했는데 칸사이고요 칸사이 국제공항 네, 닫았어요. 클로우스드 그래서 뭐 해볼 기회는 없습니다 스위치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저거 동물의 숲, 어서와요 동물의 숲 있는데 받았고요 이제 주유패스를 사러 가볼 거예요 랑카이선 네, 지금 링크 플라자 링크 프리미엄 아울렛 가는 길인데 야이 관람차가 너무 이뻐가지고 영상 안찍으려고 그랬는데 안찍을 수가 없었습니다 야 이거 우리 어디서 관람차 타지? 우리가 타는건 어디지 관람차? 하여튼 다른 곳에서 탈텐데 야 진짜 이쁘네요 해파이브에서 탄다고 합니다 나중에 타면은 거기에서 보이는 절경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본느낌 굿자 보시는것처럼 이야 이 진짜 멋있지 않나요? 어? 아, 아까는 저쪽에서 왔고 이제 이쪽에서 왔고 여기가 바로 링크 프리미엄 아울렛입니다 지금 어두워서 잘 안보일 수 있는데 여기가 우리나라보면은 사이먼 아울렛으로 이제 신세계가 들어왔거든요? 걔네가 가져온게 이제 여주 파주 이런데 프리미엄 아울렛인데 똑같은 브랜드에요 미국에도 있어요 미국이 원조 겠지 당연히 어 저기 하와이 가면은 호놀룰루에도 있고 그런데 야 이쁘네요 난 여기서 이제 놀아 보겠습니다 아. 이야 여기 바로 일본 스타벅스 인데요 일하는 것 같아서 조금 멀리 왔는데 가격은 비슷합니다 <웃음> 야 여기 일본은 이런거 밖에 안 사이즈가 이렇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G 그란데, 아메리카노, 페퍼 굿 데이 되있고 이게 플라스틱인가? 종이에요 종이 네 종이입니다 아메리카노 시켰습니다 너무 목말라가지고 이거는 아내가 시킨건데 화이트 모카 톨 사이즈에요 지금 휘핑이 없다고 얘기해 보러 간다는데 어떻게 할지 사실 되게 궁금하다 <웃음> 빨리 해봐 왜 열어나? 못해, 목 말랐어. 진짜 목 말랐어. 합하고 하달라고 아, 맛있다. 한국 거보다 조금 더 조금 더 부드럽다. 조금 아주 조금 아주 조금 쓴다? 조금 나? 부드러워. 내 한국 거 쓰잖아. 네, 한국에서는 아, 스타벅스 를 안가거든요 써가지고 근데 여기는 음, 조금 부드럽네요 여기 똑같은 원두일텐데 모르겠다 이상하다 외국에서 먹는 맛이라 그런가? 네. 아, 비싸. 좀 더워? 여기 안엔 더워 자 여기가 이제 유니버설 시티여기였고요저 반대편이 아까 번화가였으면은 반대로 나오면은 저희가 갈 유니버설 호... 호텔 유니버설 포트가 저기 보인다 그 앞에는 포트 비타가 있고 저 뒤에는 포트가 있는데 어떤 곳일지 궁금하네요 어우 여기는 택시 엄청 많네 어? 여게 택시가 엄청 많아 참고로 택시비가 한국보다 훨씬 비싸대요 기본 5,000원 정도고 1 k g 당또 5,000원 정도라고 하는데 확인은 안 됐습니다만 하여튼 비싸다고 합니다 한국보다 저기 로이 있다 저기도 근처에 있었어 어 아무데나 찾아가면 되지 뭐자 <웃음> 포트로 들어가고 있어요